앞쪽에 있는 밭이 오늘 매매할 밭입니다. 트랙터 있는 곳까지입니다. 포장된 도로에 접혀져 있으며, 앞쪽에 조그만한 국어도 하나 있습니다. 주변에 주택과 창고 같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현재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는 밭입니다 밭 옆에 조그마한 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가지 나무는 많이 심겨져 있으나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도 포장된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포장된 도로가 양쪽으로 접해져 있습니다 경계는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주소는 경북 포항시 북구 홍해읍망천리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계대상물 종류는 토지입니다. 지목은 전입니다. 현재 이용상태는 주말 농장입니다. 면적은 995제곱미터입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포장된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계획도로 15미터의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지역입니다. 용도구역은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시면서 주택 부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건폐율 60%와 용적률 100% 주택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가격은 100만원입니다. 매매금액은 3억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